바로 일곱 신상이야! 신의 조각상은 일곱 신이 수호하고 있는 세계를 상징해 이 땅의 곳곳에 널리 퍼져 있어 이분은 바람, 원소의 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야 네가 찾고 있는 신이 바람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널 바람의 신의 영지로 데려왔어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여기로 데려온 건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언어와 노래는 바람을 통해 전파되잖아? 그 중에는 반드시 오빠의 소식이 있을 거야. 당연히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험해봐야 알수 있어. 그럼 빨리 가보자! 세계의 원소 힘이 느껴져? 음... 보아하니 넌 그냥 신상을 만지기만 해도 바람 원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음... 그치만 여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쉽게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 네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서쪽으로 가면 자유의 성 몬드가 있어 몬드는 바람의 도시로 바람의 신을 모시고 있지. 넌 신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 몬드상에서 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몬드에는 아주 많은 음유시인이 있다고. 네 오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출발하자. 이 세계의 원소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어. 좋은 징조야. 신상에서 얻은 바람 원수의 힘이야 부럽다 형이 나도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싶어. 조심해서 나아가자. 내가 돌아왔어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너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아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어, 먹혀버리는 줄 알았어. 분명 드래곤이랑 대화하던 사람이랑 연관이 있을 거야. 당연히 정상은 아니지. 어? 저건 뭐야? 저 바위 위에서 빛나고 있는 붉은 빛. 가까이 가보자. 조심해!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런 돌은 처음봐. 뭐라고 정리하기 어려워.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우선 보관해도. 회수 완료! 얼른 여기를 떠나자. 저기 너! 어? 기다려봐! 대신이 당신을 지켜주길.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야넌 몬드의 시민이 아닌 것 같은데? 너의 정체를 말해줘야겠어. 진정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수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지.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 뭐야! 마스코트보다 못하잖아 어쨌든! 너희들은 여행자라는 거지? 최근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 너희들도 얼른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몬드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희들을 호송해줄게. 어? 성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임무는 없는 거야? 물론 있어! 하지만 안심해. 임무 도중에도 너희들의 안전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잖아? 어... 실례했군. 훌륭한 기사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을 해버렸어. 미안해. 음... 낯설고 존경하는 나그네요. 이 어색한 발언은 뭐야? 너, 우리 기사단 매뉴얼의 규범 용어에 대해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정체기사, 등장! Hype! Hype! <목소리> <목소리> 이봐, 정체불명의 여행자, 몬드는 뭐하러 왔어? 아주 먼 여행 중에 오빠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난 기똥무야. 함께 오빠를 찾고 있어. 으 가족을 찾고 있구나. 어. 너희를 도와 성안에 벽보를 붙여줄게. 흥! 근데 무슨 임무야? 아주 간단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요즘 이 황야에서 살고 있던 추추족들이 갑자기 성에 접근하고 있어 이번 임무는 바로 그들의 야영지를 처리하는 거야. 나앞지를수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너,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여행자인 줄 알았는데... 꽤 하네? 도와줘서 고마워! 아까의 전투 어땠어? 근데 추추족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이런 생물은 보통 도시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야영지를 짓진 않잖아. 맞아. 원래는 황야에서만 돌아다녀. 하지만 바람드래곤이 자주 출몰해. 과수원이 무너지고 상로도 영향을 받고 있어. 폭풍이 몰아치면 또 구조활동을 해야 해서 기사단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 녀석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성과 가까워지는 거야? 맞아. 하지만 오늘 야영지도 처리했으니 운이 좋아. 따라와! 책임감이 강하고 착한 기사가 성안까지 호송해줄 테니까. 정식으로 소개할게. 여긴 바람과 민들레가 머무는 목가의 성. 해보니우스 기사단의 비호를 받는 여행자여. 몬드성에 온걸 환영해. 이제 밖에서 노숙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성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 최근 도시 전체가 풍마룡 때문에 고민이라 그래. 하지만 진단장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진단장? 해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대행이자 몬드성의 수호자야. 진과 함께라면 풍마령같이 무시무시한 적도 무찌를 수 있을 거야. 기사단 본부에 가기 전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아까 나를 도와 추추족 야영지를 제거한 것에 대한 보답이야. 나는 왜 나한테는 선물 안 주는 거야? 음, 그건 작은 페이모는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 그래. 대신 저녁에 몬드의 전통 요리인 허니 캐럿 그리를 대접할게. <웃음> 허니 캐럿 그리 이제 날 따라와. 높은 곳으로 가야해. 여긴 평소에는 엄청 떠들썩한데... 최근 풍마룡 때문에 외부의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발이 거의 끊겼어. 저기 구석에 있는 술집만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니다. 이전보다 장사가 더잘 된다고 해야하나? Thank <laughs> you. 정찰 기사들은 이걸 이용해 공중에서 이동해. 한시라도 빨리 좋은 점을 느껴보라고 널 여기로 불렀어. 엄청 감추하는 분위기인데? 바람은 몬드의 소울이니까. 이제 바람의 날개의 성능을 확인해봐. 사용법이 쉽긴 해도 반드시 내 지시를 따라야 해. 而是个无 날개로 하늘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나? 네가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천년의 바람을 빌려줬어. 자, 상상하는 거야. 넌이 바람을 하나로 모아 먹0 m 뚫고 나갈 수 있어. 이 목소리는 는누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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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여긴 케이아 선배, 우리 기병대 대장이야. 이두 사람은 멀리서 온 여행자야. 멀리서 온 것만 아는 건가? 사건의 전말은? 그렇군. 몬드성에온걸 환영해 시기를 잘못 맞추긴 했지만, 가족끼리 헤어진 고통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왜 바람의 신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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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기사단인가 보네. 들어가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기사단이야. 그래서 그들과 만나기로 했잖아. 폭마룡이 성 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조급해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음? 단장대행, 데리고 왔어. <웃음> 사건의 전말은 이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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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일으킨거지 우리의 목표는 네 곳에 버려진 사단 가운데 세 곳이야 세 곳만 선택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 더 지체해선 안 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방어만 하는 건 소용없어. 재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려진 사당 유적으로 가야 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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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얜 챔피언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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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이곳의 바람이 뭔가 이상한데? 들어가서 확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저 네모난 모양의 돌을 사용해서 문을 열수 있어. 사당의 최신부가 보여! 절대 발목적지않을게! 아, 최대한... <웃음> 정말 기뻐요. 전의 전투가 그들을 깨운 것 같아 그래도 이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무기인 폭탄인형 토끼 백장을 준비해뒀지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다사! 터려봐 높네.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불원소 비석이지? 만약은 불원소로 공격하면 반응할지도 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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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왔어? 자, 좀더 가까이 와봐. 무슨 냄새... 이 사당에는 사연이... 슬라임, 추추족, 그리고 풍마령이 남긴 마력 고리까지.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웃음> 음, 그래도 위험하진 않을 거야. 북풍의 늑대 사당이 이렇게 되다니... 슬프네. 가자고, 소녀.